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마스크팩은 바로 이 메디힐에서 나온 메이언스 프로젤리 마스크팩을 리뷰해볼건데요 제가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조금 새로 나온 마스크팩 같아요 그래서 마 원단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산 것은 어, 프로젤리에서 프로폴리스하고 벌꿀추출물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당연히 프로폴리스하고 들어가 있으니 진정 작용이 있겠고 그 외에 마스크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 공급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보면은 뭐 진정 효과 탁월한 젤 타입의 포뮬로고 그리고 뭐로얄젤리 추출물도 어 있고 꿀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뭐 피부에 영양감도 부여를 하고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있으니까 진정작용도 하고 그런 작용도 하고 나이아시나마이드도 들어가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겉그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 메이언스 시리즈 중에서 저는 프로젤리 마스크 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 볼게요 뜯어서 보면 음 겉... 막상 뜯으니까 내용물은 되게 단촐하네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돼 있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약간 이런 누런 제형이고 시트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젤 같은 제형이고 이 정도 함유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마원단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까칠하거나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펴서 지금 얼굴에 붙여볼게요. 시트에 에센스가 함유, 그러니까 머금고 있는 정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렇게 되어있고. 근데 젤리 마스크 제형이라고 해서 뭔가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끈적거리거나 그런 제형은 아니고요. 이렇게 젤 같은 제형인데, 수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부착을 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밀착감은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 마스크팩, 에센스가 이렇게 적셔져 있는 정도라고 제가 항상 포함,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고 지금 손에도 한번 묻혀봤는데 끈적거리지도 않아요 끈적거리죠 젤리 제형이라 그래 가지고 은근히 끈적거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산뜻해요 그리고 수분 공급을 잘해줄 것 같아요 수분 유지 의 마스크팩이고 향은 그렇게 뭐 벌꿀향도 아니고 뭐 프로폴리스 특유의 그런 싼 냄새도 아니고 그냥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향이에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마원단이라 그래서 저는 마원단은 굉장히 두껍고 약간 단단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부드럽게 지금 시트 자체가 괜찮아요. 예, 시트 진짜 생각한 것보다 마음에 들고 시트에 함유되어 있는 에센스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스크팩을 보면 이렇게 뜯고 나서도 이 안에 오히려 뭐 용량은 20mm, 25mm라고 할지 언정 마스크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에센스가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 머금고 있는 정도도 괜찮고 밀착력도 괜찮고 사용감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본적인 수분 진정을 해주는 마스크팩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해본 메디힐의 메이언스 프로젤리 마스크팩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또 팩을 가지고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럼 안녕.